아주 조금 내려 열어놨는데 춥네요 특별함이란 행위가 아니라 그대 존재 그 자체와 관련된 것이다 근데 이거는 스타니팟다나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행위로서 브라우만이 되고 행위로서 또는 불가적 천민이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문맥을 같이 보면서 앞뒤 얘기를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명한테는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해요 제예전의 남자친구 뭐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부족해요 <웃음>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죠 뭐쫙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밍크코트가 제가 한 다섯 여섯 개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코트가 어떻게 왔는지 그 가격은 또 어떤지 뭐한삼 4천만원 4 5천만원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관리를 안 해서 아슈람 선생님은 그거 팔아봤자 10만 원도 못 받는다. 근데 신세계 걸려있는 거 보니까 한 4, 5천만 원 하더라고요. 그때 이제 민크코트 가게가 망해가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머니가 거의 선물 받듯이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왔던 민크코트가 한 4, 5개 돼요. 굉장히 좋은 건데요. 뭐 그런 얘기를 막 해요. 보석도 티파니 있게 몇 개가 있어요. 선물 받았죠. <웃음> 예. 그런 얘기들만 할 때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가치를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분의 그 삶의 언덕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게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해요. 지겨울 정도로. 그것이, 그것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들으면서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서 지겹구나 이게 필요 없구나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대는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어떤 것이 이미 그러하다면 굳이 그것을 증명해 보일 까닭이 무엇인가 그쵸 그렇죠. 이미 그것만으로 완벽한데요 어, 증명하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자, 증명하고자 노력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독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. 따라서 어떤 것을 증명하길 원한다면 그것은 곧 그대가 그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다. 남의 눈을 통해서 남의 의견을 통해서 그 의심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. 그대는 자신이 아름다운 인간인을 진실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. 와 기가 막히죠? 내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끼니까 타인의 얘기를 통해서 타인의 어떤 그 반응을 통해서 나는 아름다워라는 얘기를 항상 듣고 싶어 하고요.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항상 사랑해라는 얘기로써 그것을 어 이렇게 확신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죠. 그래서 남의 입을 통해서 그대가 아름답다는 평가 그대는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 한다. 네, 그거는 이거는 그냥 글을 읽어드리는 만으로 그냥 끝났습니다. 그래서 한 번쯤은 친구들 만나는데 매날 똑같은 얘기, 필요 없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규칙을 정하자. 뭐, 뭐, 뭐, 뭐 해서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것도 이 노부인들. 어르신들이니까 가능하지 않아나 지혜로운 방법이죠. 그래서 그런 필요 없는 거 하지 말고 그 나머지 것들 더 생산적이고 좀더 발전적인 것들을 얘기하자 하는 것도 아주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내세우고 싶어할 때 내가 나 자신을 볼때 그걸 자꾸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다든 건 이미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나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. 덮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무엇인가 막어 변명을 할때 그것이 이미 무가치하다는 걸 이해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. 이분 집중 명상 하겠습니다. 등을 쭉 펴시고.